아 너무 달아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오늘은 귤젤리 만들어 보려고요 아 여기는 물이에요 물인데 색소도 없어요 먹어볼게요 일단 물을 먹고 귤젤리를 만들게요 이거 포도 맛이 난것 같긴 하고, 그냥 색소인데 <웃음> 빨간색 달기 맛, <웃음> 초록색 기위 <키위> 맛. <웃음> 배그러 <웃음> 핑크색 복숭아. 복숭아 맛. 이제 굴을 만들게요 차장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어,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테디 허니 젤리. 네, 먹어볼게요. 잘 됐을까요? 와, 무슨 나랑 하기 달기맛, 굴젤리. Oh, no. 사람들이 왜이걸 좋아했을까? 아, 쿨젤리 다 해봤는데 주의수이 높아가지고 아 어쩔 수 없네요. 네, 그런데 많이 먹지 마세요. 건강이 진짜 안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다. 알라함드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테디 굴젤리 먹방을 재밌게 해봤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